그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 이제 그만 만나고 싶죠? 한달 정도 이렇게 아마 됐을 텐데. 뭐, 어, 그만, 나하고 이야기했던 게 뭐, 어렵거나 그런 걸 아니죠? 네. 예. 적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있니다이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가장 우리게 중요한 문제죠. 그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그죠? 네. 네, 그렇게 죄가 해결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 네. 니그렇 네. 원래 세상적에서 볼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내가 죄 범죄를 지었어요 네. 범죄를 지으냐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보냐고 하면 뭐 이것이 감추어지면 뭐 아무도 느끼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지만 느끼냐고 하면 이제 어찌 됐던 법정에 서잖아요 법정에서는 이제 판사가 어, 검사가 이야기하는 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다 듣고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범죄 나에게서 이제 어, 우리 뭐 사람들은 죄를 지은다면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긴 하지만 자이 내가 뭐 1억을 훔친 것에 대한 에, 이제 대가를 치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을 훔친 것에 대한 대가가 만약에 1년 징역을 사는 것이었다 그러면 1년 징역을 내가 살고 왔어요 그죠? 렇 네. 그러면 1억에 대한 범죄에 대한 대가는 사라지죠 네. 비록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있을 수 있지만 1억을 훔친 것에 대한 대가로서 1년이라고 하는 징역을 내가 살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하고 훔친 것에 대한 대가가 나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내가 일하고 훔쳤어요 그런데 자내 부모가 아니면 내 형제나 누군가가 아우 일하 아, 훔친 게 아니고 내가 훔쳤어요 라고 이 사람이 대신 1년을 뭐 해주면 돼요? 살아주면 돼요 그죠? 이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었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든지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든지 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 줬다는 라 것이 뭐냐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대속 그래요 대신해서 나의 죄를 속해 줬다는 라 대성. 자 그럴 때 죄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야 돼. 죄를 지은 사람이 죽든지, 둘 중에 하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냐면, 자 죄를 위해서 내가 이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죄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분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오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대로어요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될까?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셔. 아까 뭐 목사님들 통해서 계속해서 아마 들었을 거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뭘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범죄한 것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신이신데 그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사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다면 예수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누가복음 네 얘기하고 이요라도와제 사장들과 우리에 이르되 내가 이사람 되고 니 네, 그사요 우리에게 있는 제 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당하지 못하시리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을받려고 되는 어찌십니까. 그 밑으로 요 네. 그가 우리 려고나나신 것을 가나그제 네. 네, 자 계속해서 반복,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이신데 그 하나, 예수님이 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 우리가 그분을 가르쳐서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성경 속에서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잖아요. 근데왜 예수님이 십자에 죽었냐 했을 때야 우리는 그분이 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에 죽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냐면이 예수님은 제가 있다. 있다. 제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제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죽었을까? 맞아? 죄가 없는 이 사람이 도대체 죽은 이유가 뭐야? 우리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네.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돌려 성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야 어, 인자 예수님을 가리쳐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 그러니까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 자,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대숙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그만 읽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죄의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본래는 누가 죽어야 된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된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 요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 밑에 단어 읽어볼까요? 시장 우리는 다양다그여제로여서 우리 모을 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우리가 죄라고 생이 지금 보드마카가 죄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이게 이제 사람이 사람. 네. 네. 사람. 이 사람한테 뭐가 있어질 죄가 있어. 요 이분이 누구시다고? 어. 예수님. 네.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죄가 있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모아 계셨습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가 있어 없요 없어요. 없어지 없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사람들 그죄 때문에 모아 뭐 있는데 죽음이 왔고 고통하고 슬프고 애통하게 되었잖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그 밑에 담은 누군가 신이죠. 제가 받은 것을 먼저 여기 전할 분이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장사하시는 봐주셨다고 성경대로 잘 말해서 사랑사. 네.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아까 그 창세기 우리가 3장 십오 절 봤잖아. 요여자의 우선으로 오시는 거. 그니까, 이미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해놨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뭐 했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하셨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 시간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다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되고 또우리시기위살아나오 네. 서 보면 범죄한 것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해요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어렵다 하시기 서예수님이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 부처도 뭐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은 것으로 끝난 아니라 예수님 뭐해요? 부활하 환생이 아니야 환생. 뭐, 부활했다, 아, 그, 죽었다가 다 몇천 년 후에 누구의 모습으로 환생했다, 이게 아니고,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뭐 하기 위해서 죽음은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라는 게필요하다거 왜냐면,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 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이어 죽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입니다그아니까납품라 그러니까 그런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고 돌아가신 것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네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내, 너 죽어야 되는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거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 주겠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뭐 하기로, 살아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 했어요. 두 자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냐 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플까 하는 게것 같아요. 아프겠죠. 아프겠죠. 네, 저도 아이를 떼어나고, 막깐나아이할때그 아이가 막아파냐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밤을 쉰 치면서 그 아이가 낳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랑으로서 내가 뭐한 거야?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뭘로 보여준 거야?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 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재배해서 고통하는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보여줬다고?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자. 그 밑에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지인 돼서 높은 짓을 보고를 이어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가진다. 네, 그 밑에. 위법 육신으로 말면 예약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것처럼 말면 제가 이제 육신을 네, 받은 에 육신을 들네그 밑에 어떻게 생각합 그래서 우리에 저주를 받는다 같다 위법 육신으로 우리를 성장그셨으기록다른뉘는정 저주 아래 있는 네자 이렇게 해서 반복돼 여기에만 기록되어 지는게성경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매끄 뽑아 있는데 자 모든 것에서 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결국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죄를, 뭐였요 없애줬다라고요. 네. 그러면 사람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만이 누구한테 가시냐면,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성경이 요한복음을한번찾아보시는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에, 3장 한번 가겠습니다. 네.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16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아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 네, 보면 자 독생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를 이야기예수님이야기요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모한다가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 네. 아까 그랬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뭐냐? 죄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곳 가볼게요. 여기 부 복도 일 가봅시다. 자, 아까 그 나눠줬던 거 있잖아요. 여기 네. 네. 사도행전 네. 사장 그 부분 보여요. 막뭐 아까 읽었던 그 부분 사도행전에 네. 네. 네. 네. 네. 사장이요. 사도행 네. 여기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사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금방 예수도 보는 것처럼 이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없다. 없다는 없다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어떻게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을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라 구원과 영원, 생명? 그다음에 하나님께를 갈수 있게 되는 거. 또그 밑에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를, 네, 네 그,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이 롱스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아 여기 롱스에서 했어요. 여기 롱스에서 했었을 거리 텐데. 아 찬장에서 그러시라고. 롱 롱하 잘하셨어. 아 그래요. 모시 모시 모아. 네. 거기 뭐냐 그러면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해주셨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데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자, 죄가 없는, 없어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죄가 없어졌다는 거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뭐 해주셨기 때문에? 죽어요. 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에게서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밑에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잖아요. 네. 그한절한절 한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산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이 없으리라. 여기서 먼저 여기까지 있죠. 그래서 보면, 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사람이 누구를 믿은데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죄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많이 돈을 드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막한 10억을 드려야 만약에 돈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Okay. 없어요? 음. 아니,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못한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키가 170 이렇게 정해놓셨수다면저 같은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에 죽이신 다음에 이 예수만 믿어 그러면 내가 뭐 해줄게? 구원해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돈이 많든, 돈이적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상관이 없어요. 뭐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예수 그리스를 뭐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어느 게 낫겠어요? 믿는 편이 낫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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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하나 하나님의 왼쪽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 예,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교수 이름으로 명예하는 황 제물로 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창하시는 중에 전에지은죄를감과하시으로 자기의 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꼭이때에 자기의 을 나타내서 의로 또한 예수예 예수 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의로우을 나타내서 예수를 믿는 자를 뭐한다 의롭게 하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무엇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장6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네. 예수님께서 이러시대 내가 길이진리 생명이니 나말미지않올자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 신에 이를 수 있는 창조주에게 갈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길 대신 예수님 밖에 없고요. 생명 대신 예수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 해줬기에? 죽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돼요? 믿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모함이 되어 받아들이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민족에 모든 것들을 떼어놓고, 돈을 떼어놓고, 또 생김새를 떼어놓고, 남녀노소 모든 것을 불문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다. 예수 그리스께서 정말 나를 제십자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면 구원에 이를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거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네. 에휴, 여기 읽어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그러니 내가은그 때도 나보니 신경을 믿는 너의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러지 아니하나니 사만에서 생겨누호 옮겼느니라. 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사실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뭐 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 것.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는 죽잖아요. 진짜.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혜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어, 뭐, 사형 선고를 내리냐면,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이, 이제, 판사가 이렇게 판시를 내리잖아요. 너 사형! 라고 했을 때, 자, 선고를 내렸지만, 집행되어질 때까지 뭐가 있어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려줬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처럼, 네. 예수께서 이야기하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을 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서 영과 육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영과 육이 있어요 영과 육이 있는데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자, 영은 언제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 단절된 걸 죽음이 다녀요 육은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면 자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은 언제 다시 사냐면 네, 봐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은 다시 살아요 근데이 육은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데 언제 다시 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해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영과 부활한 몸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게 돼요 네.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죽음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것니다 아. 결국 우리는 육의 재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다시 영원한 몸으로 지금의 몸이 아니라 아. 우리는 지금의 몸은 아픔, 아픔을 느끼고 제한적이잖아요. 점점 노세화되잖아요. 그런 몸이 아니라 죽지 않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것이 뭐냐면 아, 보장된다 보장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죽지만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지 않으면 어, 이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변하지 않고 바로 이 육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죽냐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영과 부활한 몸이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얻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 믿는 순간 이것이 뭐예요?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알겠어요? 네. 그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원래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으로서 영혼이 멸망 가운데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인데 이제는 이 존재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죽음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라 언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우설를 믿을 때 자, 그 밑에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거기에도 그래도 있는데 예를 들 하나도 왜 이미 차별한다고 차별이 있다 없다 같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 것도 계속 읽어 볼게요. 신자. 그래서 내서 안에 있는 선으로 말이야. 하나님에게 들어가듯이 못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네. 제가 하나님의의리를 우리가 가고 시어 그렇게 된 거야. 네. 내가 무엇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야. 이 되십니까? 예. 네. 예. 또한곡 한번 읽어볼까요? 그니까 시장. 예수 하님이그 뼈서 말씀 안내 화목제물 석였으니, 이 한테서 우리 자신 중에 전에 진짜를 감사하신 분들이 런 질문을 하십니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모아지하는 좋게 하는 화목제물이 됐다는. 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죄를 없애주는 화목제물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뭐야 됐다?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다? 영생을 얻었다. 이해되시죠? 예. 네. 또 조금 씩뜰까요 예. 재밌습니까? 버텨야죠. 버텨. <웃음>